안녕하세요 초롱소장 방희선입니다 어느새 밤이 늦었는데요 어, 오늘은 초롱소장이 재개발지역에 있는 부동산인 만큼 어, 매주 목요일 올려드리기로 했던 부동산 관련 영역 중에서요 어, 오늘은 이렇게 재개발투자조합원 자격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음, 먼저 어, 재개발지역은 이렇게 도정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 법의 구성이 먼저 이렇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정비시행령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 있고 그리고 각 지저, 지방자치단체의 이제 조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 뒤쪽으로 갈수록 범위가 이제 좀 좁겠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오늘은 가장 넓은 범위에 도정법의 제2조에 들어있는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조합은 입주권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여기 보면 어, 2조 정의 항목에 보면 구호의 항목에 토지 등 소유자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항상 모든 법은 그 이후에 있는 이제 다만이라는 이런 단서를 잘 보셔야죠. 여기에 보면 신탁으로 진행하는 그런 재개발 구역은 그 신탁업을 이렇게 위탁한 그런 조합원들을 위탁자거든요. 그분들을 조합원으로 보고 그리고 재개발 사업으로 진행되는 곳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재건축은 어, 건축물 및그 부대 부속 토지의 소유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렇게 재개발 지역에 토지 건축물 소유자 그 지상권자 이렇게 세 사람이 다 이제 정의에는 이렇게 토지 등 소유자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세 사람들이 다 조합은 입주권 분양 자격이 있는지 그거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시행령, 법 다음에 범위가 좁은 게 시행령, 시행령이 령 되겠죠. 이제 63조 1항 3호 관리처분의 방법 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게 보면 정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라 하면 지상권자는 제외한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자는 분양신청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도정법의 정의는 토지,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를 다 토지 등 소유자로 보는데 그 중에 지상권자는 분양 자격에서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그런데 또 다만이라는 단서가 있네요. 다만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때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금액, 규모, 취득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토지 그 다음에 모든 건축물 가진 사람은 다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이 됐고 그 다음에 시행령의 좁은 범위에 들어와서도 내가 지상권자가 아니면 조합은 입주권 그 분양 자격을 신청할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는데 그게 공동주택을 신청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좁은 이 항목은 또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시행령, 시행, 시행규칙, 그 다음에 더 좁은 범위가 조례라고 했는데 부산시의 조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정의가 되 있냐 하면 부산시 광, 부산광역시 시 조례 제37조에 보면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여기에 자격은 금방 앞에 시행령, 63조 1항 3호 살펴보셨잖아요. 그게 지상권자는 아까 안된다라고 했죠. 그죠근데그 단서에 따라서 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대지 및 건축시설 중 공동주택의 분양 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분양받으려 하면 조례에 어떻게 되어있냐 이 말이에요. 부산시 조례에 봤더니 1번 1항 1호 종전건축물 중 주택 집입니다. 집. 건축물이 아니고 주택. 주택은 여기에 갈로 열고 기존 무가 건축물로서 무가 주택으로서가 아니고 무가 건축물로서라고 되어있죠. 건축물로서 사실상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존 무허가는 있죠 부산시조례는 89년 3월 29일 이 이전에 항공사진에 무허가 건축물이 존재하는 것만 인정이 됩니다 여기에 그렇게 건물이 있기만 하다 하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 그 건물의 용도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뭐 등기부도 없으니까, 그죠? 용도 따질 것도 없죠? 실제 사람이 살고 있다 하면 분양 자격을 다 준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뭐가 아닌 경우에도 주택이어야 합니다. 그죠? 주택. 아주 좁은 범위를 했죠. 이 조례가. 분양 자격 주는 거에 토지, 뭐 주택, 이 소유자들이 건축물 소유자들이 다 토지 등 소유자인데 그 중에 건축물을 요 시행을 하는 조례에 들어와서 봤더니 주택이어야 한다고 라 되어 있는데 무엇이든 뭐든 주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 평짜리든 두 평짜리든 크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격이 되면 주택은. 근데 만약에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그거 뭐안 된다 소리인 거죠. 그죠 그거 나중에 한번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어, 그 다음 두 번째 1항 2호에는 1항 1호는 아까 주택은 다 된다는 뜻이었고 무가든 뭐 뭐든 2항 2호는 1항 2호는 뭐냐면 종전 토지 토지는 또다 되는데 여기에 보면 그한 필지 토지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크기가 기본적으로 아무리 작아도 20제곱미터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20에서 그60 사이는 과소토지에 분류가 되기 때문에 과소토지에 해당이 되면 지목도로, 그 다음에 현황도도로 이럴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제외. 과소토지에는. 근데 이런 과소토지로 또 받았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고실 이후부터 공사완료고실, 이전고실이죠. 중공 다 떨어지는 그 고실까지 분양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며 무주택자란 말이죠. 그래야 분양 대상자가 될수 있다고 라돼 있는데 60이 넘어가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쨌거나 이런 토지를 가지신 분 주택 토지 등 소유자의 분양 자격이 있다 소리고요. 어 근데 이제 3호 항목은 어떻게 되어있냐면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이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한 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말은 되게 어렵게 되어있는데요 이걸 쉽게 풀어보면 그 구역 안에서 나중에 이제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각 평형별로 매세대를 조합원이 매세대 가져가고 일반 분양을 매세대 하고 이게 나오잖아요. 그 중에 단한 호라도 조합원이 가져가든 일반 분양을 하든 어쨌거나 분양하는 최소 규모 그게 39뭐 이렇게 그 제곱미터라 그러면 39 제곱미터 그한호 해당되는 그거의 분양값보다는 커야 된다는 뜻이에요. 보통은 오구 타입이 우리 제일 작은 게 많고, 그 중에 뭐한 두, 두 세대, 한 세대, 요런 게 49제곱미터, 뭐 39제곱미터, 요런 게 있죠, 그죠? 그거는 그 분양 세대, 그게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요 요건을 충족시키려고 있죠. 한두 세대를 끼워 놓은 게 있는 거예요. 통상적으로는 오구 타입이 가장 작은 타입들이 많은데, 대부분은 뭐39 이런 임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 한두 호를 일반 분양으로 남겨 놓은 거예요. 그럼 그것보다 커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감정평가액이. 다 넘어가 볼까요? 근데 이렇게 이제 다 해당이 됐어요. 뭐, 주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토지를 또 뭐, 가지고 있고, 뭐, 60이 넘어서 가소 토지 해당이 안 되고, 정당하게 또 분양 자격이 다 있는 경우에, 그러면 전부 다 주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인제 그걸 이제 단서를 또쭉 달아놨습니다. 어, 이게 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어도 한 사람한테만 준다. 여기 또 다만이 붙어있네요. 다만 아래에 적혀있는 경우에는 한 명을 안 보고 여러 개 나오면 여러 개다 준다라는 뜻인데 이 다만에 해동, 해당되는 건 뭐냐면 은 어, 이전하는 공공기관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그러니까 뭐 지방으로 이제 국가 균형 발전 그 특별법에 의해서 지방으로 공공기관을 각 혁신 도시를 만들어가 이전을 했잖아요. 그죠? 그럴 때그 공공기관이 소유한 그 건축물 이전 시책에 따라서 이제 분양하는 경우에는 뭐 기숙사로 열 채를 쓰다가 열 채를 다 분양한다. 그럼 열채다 준다는 뜻이에요. 소유자가 하나여도 그런다만에 해당되는 거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고 개인이 뭐 여러 개 가져있을 경우에는 아래에 이제 담는 기는 각호 한번 볼까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하나만 준다는 뜻이에요. 저 1호가 뭐냐면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데 여러 명이 하나를 가지고 공유를 하고 있는 경우 하나만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2호는 뭐냐?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한 세대에 속할 때 그러니까 여러 명이 여기저기 막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전부 한 세대인 거예요. 뭐 신랑 각시가 막 나눠서 세 개씩 세 개씩 가지고 있어. 하나만 준다 이 뜻입니다. 어, 여기 나와 있죠.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배우자는 주소를 달리해도 동일 세대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단연은 19세 미만은 주소가 따로 돼 있어도 그냥 한 세대라 이 말이고 그럼 한 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설립인가 후 조합 설립인가 후입니다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 조합 설립인가 후에 세대를 분리한 경우 그래서 그러니까 세대가 막 달라요. 동일 세대가 아니에요. 그럴 때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답니다. 19세 이상 자녀가 분가를 할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 후에도 별도로 봐준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혼했을 경우에도 별도로 봐준다. 이 뜻이고요. 그 위에 모든 것은 조합 설립인가 전에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어, 이혼으로 조합 설립인가 후에 조합 설립인가 전에 부부가 각각 가 있었는데 이혼을 했어요. 근데 그게 조합 설립인가 후에요. 그럴 때는 별로, 별도로 로별 봐준다 이 뜻이네요. 법을 잘 해석을 해보면 그죠? 어, 세 번째 조합 설립인가 후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대 조합 설립인가 후에 한 사람이 가 있던 거를 여러 명이 이제 집 그러니까 두채세 채가 있던 사람이 조합 설립인가 하고 나서 설그머니한두채 팔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만 준다 이 말입니다. 권리관계 야무지게 잘 챙겨서 중계를또 해야 된다는 뜻이 이런 금방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내용이 다 통하는 내용입니다. 금방 앞에까지 그런 경우에는 어 여러 명이 가 있던 거를 어 조합 설립인가 후에 어뭐 이렇게 동일 세대였다 여러 명이 가 있던 게 그거 하나만 준다 그 다음에 어 여러 개가 있던 사람이 한한 한 세대인데 여러 개를 가 있던 사람이 조합 설립인가 하고 나서 막 나눠서 팔았다 하나만 준다 그 다음에 한 물건을 여러 명이 공유로 가 있다 하나만 준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혼이나 19세 자녀가 뭐 결혼이나 이런 걸로 분가를 할 경우에는 조금 예외로 본다 이런 항목들이 또좀 있네요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할 부분이 조금 여지가 있겠습니다. 이번 이항은 어떤 거냐면은, 어, 주택법 63조 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에 있을 때는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조합 설립인가 후 재개발 사업으로 이렇게 또 시행을 하는 그런 구역은 관리 처분 계획인가 후에 이제 승계조합원이 되는 거죠. 그럴 이후에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어, 아까 앞에 여러, 아까 조항들이 있었죠. 그런 항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자격이 못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하나밖에 없고, 뭐, 막, 이런, 그런 경우를 도 하나만 준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 자격이 다 된다 해도, 앞에 항목이 다 된다 해도, 사고판 시기가 요 해당에, 이 양에 해당될 경우에는, 조합은 자격이 또 없다는 내용입니다. 한번 잘 읽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다만, 또 양도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이렇게 조합은 자격이 안 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조합은 자격을 주겠다는 거죠. 그럼 이 다만이 어떤 거냐. 이양의 다만은 세대원이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 그 다음에 질병치료, 취약, 결혼 이런 걸로 세대원이 모두 한 사람이 아니고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만약에 부산에 재개발이었다면, 부산이 아닌 지역으로 가야 된다, 이 뜻입니다. 턱, 광, 턱, 턱, 시군. 1위로 이전할 경우에, 다른 구역으로 가야 된다, 소리죠. 이럴 때 앞에 근무상, 생업상, 뭐, 질병치료, 취약결혼 이럴 때전 세대원이 다갈 경우에는, 또 예외로 봐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럼 두 번째, 상속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세번째 세대원 모두 해외로 떠나는 경우 이주를 하거나 2년 이상 해외 체류 이때 또 봐주겠다 소리예요 집을 팔고 가야 되니까 그다음 네번째 한 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및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기관들이 있어요. 그 제가 요거까지 다 찾아 짚으려니까 너무 길어서 안 적었는데, 그 소유한 기간이 10년이 넘고 이런 기한들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요건을 충족할 경우, 만약 4번 항목에 해당된다면 초롱소장한테 전화주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법조문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럼 5번,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요 불가피한 사정도 전화주시면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웃음> 다 조목조목 다 정해서 있거든요. 그런 거에 해당될 경우에는 아까 뭐 재개발을 어 관리처분인가 후에 팔았다 그래도 조합 자격을 인정해주겠다 이 뜻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짚었는데요. 그러면 한마디로 요약을 좀 정리를 해보면 재개발 지역에 만약에 입주권 자격을 취득하고자 한다 그럼 그 안에 있는 토지를 사시든지 60이 넘으면 안전한 자격이 되는 거고 20에서 60 사이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 그죠? 그 다음에 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인데 그 건축물은 주택이어야 하고, 맞죠? 주택은 무엇가든 뭐든 요건을 충족하면 다 됩니다. 크게 상관없이. 지상권자는 아예 안 되고 근데 만약에 내가 그 구역 안에 어, 정말 세입자가 있는 어떤 그런 상가를 샀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현황상 사람이 살고 있던 거라서 샀었어요. 또뭐 재개발 진행한다 이러니까 그분이 미리 이사를 나가 버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공부상은 그게 이제 권리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사람이 살고 있어서 분양 자격 이 있다라고 샀는데 아직 분양 신청을 안 받았다든지 뭐 감정 평가를 안 받았다든지 그런 경우 같으면은 수택의 요건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그러면 내가 상가를 신청을 해서 요건이 되어서 상가를 받으면 되는데 만약에 그 구역에 상가를 조합원이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들이 한 20세대 정도가 되는데 상가 분양하는 게 10개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내 간평액이 상가순위 1위부터 7위까지 매겼을 때 적어도 10등 안에 들어야 상가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데그 순위 안에도 안 들어요. 그러면 공동주택을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하려고 했더니 뭐 감정평가를 어 이렇게 신청받는 그 시점이나 조합은 분양평형을 신청할 그 점에 공부상 권린이고 사람이 현황상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고 있지 않다.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그럼 해결을 해야죠. 그럴 땐 용도변경을 뭐 주거용으로 하시든지 건축사분한테 용도변경을 의뢰해가지고 주거용으로 하시든지 그게 아니면 현황상 세입자를 넣어서 주거용으로 써야죠. 그두개 중에 요건 하나를 충족해야 되겠죠, 그죠? 그 현황상 주거용으로 쓰는 거를 조합에서 또 인정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를 한번 챙겨 보셔야 되겠죠. 그그 그 부분은 그까지는 법이 아까 딱 정확하게 뭐 현황상 쓰는 그 건축물도 뭐. 무조건 다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니라서 제가 뭐가 건물 경우에 건축물일 경우, 주택이 아니고 건축물일 경우에 어 사실상 그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쓸 경우에 인정이 된다라고 그는 조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이제 확대 해석을 해서. 아까 상가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렇게 되지 않겠나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해당 구역마다 다르고 각 지역의 조례마다 또 거기에 달리 해석을 할수 있기 때문에 부산시의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담당자한테 한번더 확인하시고 한번 짚어보시는 게 저는 맞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재개발 지역에는 음. 소소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죠. 아까 뭐 과소 토지라든지 안에 뭐 상간대 덩치가 간평액이나 이런 게 작아서 상가순이 안 되고 공동주택을 받으려고 했더니 현황상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 아니면 공부상 주택이 아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알고 대처하면 얼마든지 그 조사할 때 맞출 수가 있잖아요. 현황이 되도록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 거는그 부분은. 그죠 어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대처하시면 또 재개발 투자는 굉장히 미래 멋진 집이 될 곳들을 또 재개발하는 곳이 많죠. 그런 구역들을 잘 선정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또 좋은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구역이 재개발 투자거든요. 그 오늘은 초롱소장이또 재개발 지역에 있다 보니 재개발 지역 투자, 조합은 입주권의 모든 것, 그 자격의 모든 것, 기본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어떤 건지 그걸 한번 짚어봤습니다. 뭐 알아두면 그래도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지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웃음> 도움되시면 구독 눌러주시면 저도 많이 힘이 나고요. 더 신바람나가 유튜브를 찍지 싶습니다. <웃음> 알림도 눌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에코 요구사항이 너무 많나요? <웃음> 행복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